여기 닭갈비 12문 추가요 <웃음> 많이도 드시네 내가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요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성공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닭갈비에 바친 인생만 무려 20년 나 닭갈비 경력 20년 둘이서 총 40년을 바쳐서 이뤄낸 성공이라고 <웃음> 매같이 닭갈비만 먹은 보람이 있었어요. 아 여기 닭갈비 언제 나와요? 아 지금 나가요. 짜 여기 있습니다. 닭갈비 12인분. 아이집 닭갈비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 히말라야산 함 등산함. 단단함에 이 소주랑 같이 먹는 이 닭갈비는 아이 정말 세상마사 닿는 것 같다니까 <웃음> 저희 집이 특제 양념을 써서 정말 맛있는 거라고요 <웃음> 아오시 <오이씨. 웃음> <웃음> 요즘 건물도 새가 안 들어와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이 집은 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아유 부러워 죽겠네 아니 잠깐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건물인데! 그래! <웃음> 나가라고 한 다음에 내가 저 식당을 먹는 거야! <웃음> 난좀 쩌는 것 같다고! <웃음>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살살 녹는 게텔리를 빼도 먹어도 되겠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아유, 그래! 많이들 봐셔잉! 안녕히 가세요! 보자 보자 와! 여보! 응? 오늘 점심 판매 수익만 봐도 벌써 100만 원이야 저녁도 이 정도 나가니까 하루에 200만 원? 드디어 열심히 음식을 한 보람이 오는군요 여보 어 그러게 우리 장사가 잘 된다고 우쭐해 있지 말고 더 맛있게 해서 손님들에게 보답하는 거야 물론이죠 아, 어서오세요 어? 건물주님, 닭갈비 드시려고요? 아, 임사장. 그 다른 게 아니고 내 부탁 하나만 하려고 그러지. 음, 무슨 부탁이요? 아, 저번처럼 치즈 떡사리로 넣어드릴까요? 아, 여보. 건물주님은 그거 드셨었어요. 우동사리 좀 넣어드리면 좋아하셨다고요. 아, 그랬나? 그게 아니라 그... 아! 맞아! 닭갈비도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매콤하게 건물주님 매콤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래 여보 그 청양고추 있지? 그건 좀 빠서 좀 넣고 응. 더 매콤하게 하는 말에 어?!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부탁이신지... 어... 이제 자네가 여기서 정사한 지 얼마나 되었지? 한... 10년 정도 되었죠? 밀린 월세도 한 번도 없었고 관리비도 제때제때 제때 잘 납부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 아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아그 다름이 아니라 그... 이제 슬슬 이곳에서 나가줬으면 하는데? 네? 건물주님! 그게 무슨 소리신지... 아유 아, 그... 내가 여기서 장사 좀 해보려고 그래 아 어? 경기도 요즘 어려운 거잘 알지 않나? 음. 어 잠깐만요 어이, 갑자기 그러시면 어이, 저희 잘 아시잖아요 장사도 최근에야 잘된거 이제야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자리 좀 잡혀가려고 하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번 주 주말 내로 빼도록 해아기사 여기 내가 머이야 내가 뭘 새대로 사는 주제에 건방지게 말이야 이게 니네 건물이야 이게 저희는 못뺍니다 어떻게 이뤄낸 성공인데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죠 어떻게 며칠 만에 이곳을 바꿉니까 손님한테도 옮긴다고 해야 되는데 음.. 그래? 그럼 계속 장사해 할수 있으면 말이야 <웃음> <웃음> 수고하시게 <웃음> 뭐..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저녁 장소 준비할게요 어.. 도대체.. 갑자기.. 왜? 여기 닭갈비 너무 맛있네요 3 2일분 추가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저기요 네 나가요 네뭐 주문하시겠... 어, 어 건물주님? 언제 뺄거야? 그게... 어. 저희는 못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의 시간을 주세요 가정집도 아니고 장사하는 곳인데 적어도 손님에게 위치를 옮긴다는 말 정도는 전할 시간을 달란 말입니다 아그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 임사장 사정이고 어난 지금 당장 빼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 주 안에 절대 못 빕니다 여보 가자 <웃음> <웃음> 계속 그렇게 해봐 나도 내 직대로 해볼 테니까 <웃음> 응? 저기요 닭갈비 언제 나오나요? 에? 안 오! 나와요? 네? 안 오! 나온다니까! 아! 원래 있었는데? 아니! 안 나온다고? 여기서! 나가! 나가! 나가!! 아이!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똥파리가 있네! 아이! 진정 나갈 것이지! 손님 맛있으세요~? 음. 맛없어! 이... 음. 넌 뭔데 날 보고 있는 거야? 넌 어... 나가라니까 아, 또안 나갔어. 선물기 님, 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영업 방해로 으... 신고하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아, 뭐 신고해 봐. 에! 아, 애들아! 들어와라. 문 열어라! 아, 애들아 들어와! 와, 어, 이게 무슨? 에, 아, 애들아! 자, 어빠 말이야. 에, 제 내가래. 험한꼴 어, 보기 싫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아, 신고하고 계속 장사해 봐. 매일 같이 와서 장사 못 하게 해 줄게. 여보 알겠습니다 그냥 빼겠습니다 여보 어, 괜찮아 여보 우리가 다른 데 간다고 우리 음식 맛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음식 이 히말라야 산 닭갈비 이름 있는 한 분명 손님들은 우리를 찾아올 거야 알겠어요 가게 빼겠습니다 에, 진작 그럴 것이지 어이. 여보, 가자 지금요? 이거 다 가지고 가야죠 아이, 그럴 필요도 없어 내가 치워줄 테니까 자, 여기 물건들 값이야 천만원이면 되지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가자, 여보 <웃음> <웃음> 이제부터 이 가게는 내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